맞불 집회하던 서울의 소리, 유튜브 계정 사라졌다. 집회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인 오늘 20일, 10년 넘게 운영하며 80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둔이 언론사의 유튜브 계정이 정지됐습니다. 저작권 침해라며 제3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서울의 소리 측은 윤 대통령 지지자와 김여사 팬클럽 회원들의 허위 신고라고 주장합니다. 실제 김여사 팬카페에는 서울이소리가 보수 유튜버의 영상을 무단 도용했다며 여러 번의 신고 뒤 계정이 없어졌다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서울이소리 측은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 다른 서버를 통해 방송을 이어가겠다며 집회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유튜브 코리아 측은 계정 해지 조치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.